1월달에 개강, 2주마다 시험, 3천장의 PPT 사망! <웃음> <웃음>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모험생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의대생 공부량 간접체험, 레스기릿 l e e i t 한명의 의대생은 6년 동안 기초 임상 실습이라는 과정을 거쳐 한명의 의사가 됩니다. 현재 본과 2학년인 저는 임상 과정의 교육을 주로 받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주로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기는 실제 질병들과 그것들의 진단 치료를 주로 배우게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체험해 볼 것은 임상 심장학입니다. <목소리> 저희 학교의 실제 시간표입니다. 1월 28일 개강, 7월 1일 종강이라는 일정 속에서 약 3주 정도를 이 심장에 대해서 배우는 데 쓰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금요일 날 강의를 시작해서 배우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1차 시험을 보고요. 또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주에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2에서 3주에 한 과목씩 끝마치는 것을 의대에서는 블럭강의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블럭강의 안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2에서 3주마다 한 과목을 끝내기 때문에 그만큼 시험도 자주 본다는 것에 있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없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한번 그 강의록들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선 그 정상적인 심장과 그 혈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으로는 심전도 보는 법, 부정맥, 심계항진,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구체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것들의 이제 진단부터 치료까지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한번 이제 양을 볼까요? 음.. 자쭉 보시면은 우선 대략적으로 이제 39개 정도의 강의가 기다리고 있고요 어.. ppt는 어디보자 55 24 54 101 187 44 87 24 어.. 36 43 18 아... 어호호. 저도 다 세보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2에서 3천장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호호. 이거 완전 X 됐는데? <웃음> 어, 그래서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냐고요?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인지라 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제 다음 브이로그에서 현실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